조조 군사대 폐하야 지항 없이 달아날 적이 이리로 가면 어둠어요 이리로 가면 어디어어냐 지장군 어이었어어어 어디 이리로 가면 장판어요 이리로 가어어어에어니다 조조가 하는 말이 장판교는 그만두고 화룡도로 행하자야 화룡도로 행할 적 불쌍하구나 군사장졸 이래라 이래라 나를 군중이가 피곤한 배는 고파 등이 붓고 파린도 천부도 음작이지 못해질 저에부러진 창대 거꾸로 짓고 고국산처 바라보 고 정신없이 으피울으으으으 묶고 밥을 지어 여기시기으할으으마으으으 큰일 으으으으합시다저 산상의 연기가 으으 어동나 그리니 일정 매복한 군사 있는 듯하니 어서 어어어어 어이이이이이태병아시다일저 저가 하는 말데뭘 알딴디 뭘 뭐비가 일러시되 실직하여 거짓일이으니 잔말 말고 법제하라 조조가 마당에서 앙찬대서 우승우순이지장군절리 황급하여 또 죽었구나 또 죽었구나 우리 승상에 한번 웃으면 일천군사가 살았지니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차오모사였죠 승상님, 운난곡절좀 합시다. 기쁜 웃음이요, 슬픈 웃음이요. 먼저 본해딩 곡에서 웃더니 많은 적자 같은 영지들을 화중권이 되게 하더니, 어우, 어우, 어 웃음이요? 도저가 어는 말이 이우곡절들어보아라지갈어명을 천신 같은 모사우알우 오늘보니 소인이르다 어째그러냐 하고 보면 화룡도라고 하는 거들 병목처럼 된 것이 야일찍 군사를 회복했던들 우리는 편각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을 제 몰랐으니 소인이르다 그 말이 맞지 못하여 난데없난 방포일성이 이룬 대장이 음신가와도폭투구를지켰으고 팔씨끈이라 정동은는주우의 선뜻 석토마 상이 둘이서 앉아 호통하여 하는 말이 간사 조조야 우리 선생 명령 받아 이와 기다린 지오래거든 어찌 이애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다이조가이이이이이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 삼일서연오일 대연 극진의대주라였으니 전일인 걸 생각하여 서장의 찬멸을 살려주소다 환건은 본대 가진 양반이다 호통하여 하는 마디 간살 조져야 이 은혜들 감느라 고백마강싸움이 붕같은 장사 알랑, 한 칼이 섰빛삐 인병부굴로 동문사다디, 그답지 그년 후에 독행천리하였으니, 이만했으면 딩골 갚았거든, 무슨 골도가 없는마 말가. 이번 올적에 굴렁자에다 타진 분네 모가지를 못어가면네 목으로 대신 커져 굴렁자에다 타진 것으니 잔말말고 갈바다라. 저저가 기가 막혀에 글뻑글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 전 비나이다 아무리 굴렁자다 다짐도 쓰나 장군님 명은 하나리 달린 천명이여 소장의 명은 금일 장군 수중에든 청롱도에 달르 소장의 찬명을 살려주소다 환공은 본대 후덕하신 양반이라 복목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만 팔백도 무수를 좌우위편으로 치우면 생문방을 열어주니 못것 초저가 저쪽아... 다시 이, 이, 이, 이, 이, 이, 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이이 <shrie> n